주진 부여해야지 자아 페리테일이 어서오세요 어? 사서장님이신가 설마? 아니겠지? 사서장님은 사서장님이시겠지? 설마 아니겠지? 아, 맞습니다. 아유 어... 짬이시겠지? 아유 짬이야 짬 이거 사칭이 이렇게 좀 많아 이렇게 또 어? 짬이야 짬 이거 짬 진짜 페리테일이님이시면은 저한테 마비노 쪽지 보내보세요 저한테 못하겠죠? 유튜브에서 방송만 하셔가지고, 들어간다. <웃음> 요즘에, 마도카가 되게 유명하니까, 사서장님 지금 사치할라오지 이렇게. 사치하시는 분, 이러시면 안 돼요. 아무리 그, 사서장님이 좋아도, 사서장 같은 분을 사칭하시면은 큰일 나요. 넘어가 드릴 테니까, 빨리 닉네임이나 프로필 사진 바꾸시고, 어? 사서장님이, 와! 와! 사서장님이다! 이렇게 또, 제 농장에 들어오시고, 아! 어, 웬일이세요? <웃음> 아 방금 전에 그 사칭범이 방송 들어와가지고 제가 하지 말라 했어요 조심하세요 저 아니었으면 큰일 날뻔 했네 그 이... 사사장님인 줄 모르고 감히 의심했던 점 안죄송 안합니다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.